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에 도요 저희 tvn 새 수목 드라마 여신 강림의 제작 발표회를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제작 발표회 진행을 맡은 방송인 이세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우, 제가 유일하게 박수 받는 시간이에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본 제작 발표는 회요 티빙 네이버 tv 네이버 V 이 라이브 등을 통해서도 생중계되고 있고요 온라인과 모바일 플랫폼을 통해 생생한 현장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단 실시간 영상 녹화 및 가공이 불가한 점 미리 양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코로나19 거리두기로 인해서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로 인터뷰가 진행되는 점 미리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도 배우분들 하고 감독님 하고 어, 눈 마주치고 얼굴 보고 이야기 하고 싶은데 정말 안타깝네요 네자 오늘 12월 9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TVN 새 수목 드라마 여신 강림은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다가 화장을 통해 여신이 된 주경과 남모를 상처를 간직한 수호가 만나 서로의 비밀을 공유하며 성장하는 자존감 회복 로맨틱 코미디입니다 누적 조회수 무려 40억 뷰 네, 기록한 동명의 인기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여신 강림은요 배우 문가영 차은우 황인엽 박윤아 등의 웹툰을 찍고 나온 듯한 라인업과 드라마 어쩌다 발견한 하루를 통해 감각적인 연출력을 보여준 김상엽 감독의 만남으로 시청자들의 기대를 높이고 있습니다 자올 연말 기대작이죠 네, 여신 강림 어떤 내용인지 살짝 엿볼 수 있는 하이라이트 영상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지금부터 오는 12월 9일 수요일 밤 10시 30분에 첫 방송되는 TVN 새 수목 드라마 여신 강림!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시죠. 나 임주경 여신이다. 아, 안녕. 단, 화장을 지우기 전까지만 분어? 나야 아왜 부드럽니? 이제까지 어? 아닌 척하려고. 그럼 맘에 빠져요. 어떻게 여기서 만나냐. 근데 왜 쓰니까. 음. 음. 음. 음. 음. 괜찮아요? 너 뭐야? 한미준 주? 우리 학교였어? <웃음> 넌저 새끼야 사진 찍는 거다 봤거든. 그럼 우리 오늘 끝나고 학교 근처 떡볶이 집 갈래? 친구된 기념으로? 나에게도 친구가 생겼다. 예뻐지니까 달라졌다. 나를 보는 아이들의 시선이. 한 명만 빼고. 연기도 못하는 게. 전열 다섯 살인데요. 규이. 도저히 내 아래로 안 보이는데요? <웃음> 농담이고. 스물 다섯 한참 누나지 내가. 내년에는 너 임주경인데. 다 끝났어. 나 건들지 마. 누구 하나 착살 내려가는 길이니까. 비밀 지켜주면 네가 시키는 거 뭐든지 다 할게. 시키는 거다 한다고? 나 좋아하는 거. 불쌍해서라도 소문은 안 내겠지. 피도 눈물도 없는. 한눈 팔지 마라. 쉴 틈을 안 준다지. 왜 깜짝돼서 죽 야, 너나 본적 있지? 아 잠깐, 저거 헬멧! 근데 내 방에 있던 헬멧못 봤어? 아 그거! 헬멧왜 팔아? 아 왜? 올래? 내일 내 헬멧 꼭 가져. 알았어! 야! 내 헬멧도 안 가져오냐? 뭐, 꼭딱 가면 읽어봐. 교실이 꼭내 여드름 같다.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 아주. 힘내세요. 남겨진 사람이 오래 힘들어하지 않길 바랄 거예요. 참. 또 뇌물? 선물. 생일 축하해. 주제 파악도 못하니? 못. 생. 겨. 서. 생긴 거는 멋같이 생겨가지고 진짜. 못생긴 게내 잘못도 아닌데. 왜 다들 나만 미워하는건데? 미안해. 자리 없으면 앉아. 설마. 나 임주경 말만 들을건데? 뭐? 네 말만 들을게? 분풀이는 뭐든 나한테 얼마든지 받아줄게. 근데 임주경한테 장난 치지 마. 잠만 어, 어, 그러지 마. 어? 너 이쪽... 너, 너 저쪽... 가자! 다 이쪽... 나한테도 너 수호신 맞는데, 내생활 지켜주는 수호신이다. 지만좋아잠 그러는 잠만... 잠만... 잠 주변에서 만쩡거리는데안 잠만... 잠만... 남짓의 하이라이트 영상임에도 불구하고요 정말로 본방을 보듯이 몰입해서 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네, 웹툰을 찍고 나온 듯한 비주얼의 배우분들과 우리 김상현 감독님만의 이 톡톡 튀는 이쁜 영상미가 조화가 뭐 따봉이다 지존이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지금 이 드라마 여신강림의 주역분들 제 옆에 나와 계시거든요 일단은 온라인 생중계로 지켜보고 계시는 우리 팬분들께 뭐 일단 손인사 한번 드릴까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우리 김상혁 감독님부터 차례대로 간단한 인사 말씀과 함께 감독님께서는 이 드라마 소개도 한번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김상혁입니다. 오 예, 아우 박수가 절로 <웃음> <저기로> 나오죠? <웃음> 어, 여신강림은 어, 상큼하고 발랄한 학원 로맨스물이기도 하지만 또 주경희의 그 웃픈 어 성장통을 그리고 있는 아또 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좀 잔잔하면서도 어 즐거운 감동이 어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사랑과 관심을 어 많이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일단은 웹손부터 워낙 화제가 됐던 작품이라 이 실사화도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영상을 보니까 뭐 정말 빨리 10월 9일이 와서 첫방 보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요 우리 배우님들 문가영 배우님부터 인사 말씀과 함께 어, 각자 맡은 캐릭터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신강님에서 임중영 역할을 맡은 문가영입니다 어... <웃음> <웃음> 와 이제부터 소개하면 박수 치는 걸로 해요. <웃음> <웃음> 어, 주경이란 아이는요. 외모 콤플렉스를 가진 친구인데 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소심하지만 사실 하이라이트를 잠깐 봐도 알겠지만 굉장히 낙천적이기도 하고 긍정적이기도 하고 사랑스러움까지 경비하고 있는 아주 러블리한 친구예요. 네. 네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우리 차은호 배우님께서도 어, 인사 말씀과 함께 캐릭터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이수역을 맡은 차은우 입니다 네 수호란 친구는 굉장히 시크하고 냉미남이고 그냥 음, 철벽남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추정이를 만나서 이제 수호도 남모른 아픔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성장해 나가고 해서 이렇게 한해한해 성장해 나가는 친구고요 그리고 반전 매력으로 좀 귀여움도 있는 그런 멋진 친구입니다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반전 매력 찾아보는 포인트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황인엽 배우님도 인사 말씀과 캐릭터 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서준 역할을 맡은 배우 황인엽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제가 맡은 한서준 캐릭터는 거친 야생마 같은 매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와 반면에 내면은 굉장히 따뜻하고 또 다정함이 있는 친구니까 어, 저희 여신강님 보시면서 서준이 많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거친 야생마 나왔어요. 네, 다음은 우리 박윤아 배우님. 네, 인사 말씀과 함께 캐릭터 소개도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강수진 역할을 맡은 박윤아입니다. 어, 일단 수진이라는 캐릭터는요. 되게 세분고 원조 여신이고 <웃음> 또 본인이 얘기하 주는 되게 손으로 아, 하세요. <웃음> 공부도 잘하고 또 성격도 좋고 아이들에게 인기를 많이 받는데 또 가슴 한켠에는 남모를 가정사를 가지고 있는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네, 우리 다 각자 캐릭터마다 네 정말 흥미진진한 서사를 가지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오늘 제작 발표에는요. 온라인 생중계인 만큼 지금부터 기자님들에게 미리 전달해 주신 질문을 받아서 저희가 취합을 좀 했습니다. 많은 질문 주신 기자님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자, 그 질문들을 토대로요. 지금부터 흥미진진하고 깊이 있는 이야기들 배우님들과 감독님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상엽 감독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센의 박소영 기자님, 이데일리의 김가영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전작 어쩌다 하루에 이어서 다시 한번 웹툰을 원작으로 하는 하이틴 로맨스 여신 강림의 연출을 맡게 되셨는데요 여신 강림을 선택하신 이유와 함께 전작과의 차별점에 대해 말씀 부탁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네 감독님 답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전작이 학원물이어서 또 차기작을 학원물을 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어떻게 여신 강림이라는 작품을 어, 마주하게 됐고 어이 작품 속에서 어 뭔가 좀 뭉클한 어떤 지점들을 발견을 했어요 예, 그래서 작품이 뭔가 그 제작을 하면 재밌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도전을 해봤고요어 처음에 이 웹툰을 봤을 때는 그냥 단지 여고생 화장을 해서 예뻐지고 뭔가 자신의 어떤 판타지를 구축해 나가는 이야기인가 뭐 이러고 읽었었는데 막상 읽다 보니까 이주경이의 아픔이 되게 지금 현실에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사람들과 묘한 부조리한 어떤 그 설정으로 느껴졌고요. 음 그걸 좀 코미디로 풀어보면은 좀더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제작을 맡게 됐습니다. 전작과의 차별점이라면은 전작은 아무래도 이제. 같은 학원 로맨스지만 판타지에 좀 집중한 드라마라면 이 작품은 코미디가 거의 주를 이루고요. 그리고 그 인물들 간의 오밀조밀한 감정선들이 좀 울타리로 엮여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감정을 풀어내면서 서사가 진행이 돼서 이야기 보는 맛도 한층 더 재미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기대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어 그냥 되게 굉장히 가벼운 로코 일줄 알았는데요 그 안에 캐릭터들만의 이런 성장 스토리도 한번 지켜볼 만할 것 같습니다 자그 다음은요 우리 여신 강림의 여신 우리 문가영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투데이의 김나영 기자님 스포츠 동화 유지혜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여신 강림으로 다시 한번 교복을 입게 되셨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셨는지 또 망가지는 분장에 대한 부담감이나 힘든 점은 없으셨는지 질문해 주셨거든요. 배우님 어떠실까요? 어, 사실 다른 전작들에서도 교복을 입긴 했었는데요. 저한테도 학원물은 사실 처음이고요. 어, 전에는 잠깐 잠깐 교복을 입었다면 어쩌면 이번에 저도 제 지금 나이때 그리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느낌들을 잘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어쩌면 어, 처음이자 마지막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이 학원물을 즐겁게 하고 있고요. 어, 분장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실 전에 남장도 했고 별로 그렇게 부담이 되거나 싫은 부분들이 없어서 최대한 잘 소화해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 하이라이트 영상을 보니까요. 좀 일부러 약간 생얼 분장이라고 해서 붉은 분장이나 트러블 네. 분장 같은 걸 하신 것 같은데 오히려 여신 분장보다 시간이 훨씬 걸리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어요? 어, 처음에 이제 감독님과 이제 그런 분장 정도를 정하려고 좀 여러가지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가지 시도를 하고 그 중에서 가장 잘 어울릴 법한 걸 찾았고 이제 자주 하다 보니까 어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웃음> 하다 보니까 늘었다. 아, 네. 네, 아, 네. 메이크오버 여신 우리 임주경 역할의 문가영 배우님의 새로운 또 캐릭터 변신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차은호 배우님께요. 오센의 박수영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웹툰 싱크로율 1위에 오를 정도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부담감은 없으신가요?라고 질문 주셨거든요. 배우님 어떠실까요? 음 사실 수월한 친구가 너무 멋있고 웹툰 속에서 그런 친구에서 부담감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웹툰은 2D고 드라마는 3D다 보니까 어, 3D 드라마에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따로 있을 거고 거기서 또 전달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해서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2d 가 아니라 어쨌든 3d 니까 어떤 부분을 좀 표현하시려고 노력을 하셨는지도 궁금해요 어좀더 웹툰은 멈춰 있지만 드라마는 움직이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음소울로좀더 표현할 수 있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고 그래서 좀 주경 이랑 서준 이랑 수진 이랑 같이 어울리면서 표현하려고 해봤던것 같습니다 네, 아니 사실은 드라마화가 되기 전부터 우리 독자분들을 통해서 가상캐스팅에 이미 이름을 올리셨었잖아요 아, 정말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자, 질문을 좀 이어가 볼게요 일간스포츠의 황수영 기자님 연합뉴스의 김정진 기자님께서요 이수호 캐릭터와 내 아이디는 강남미인 속 도경석 캐릭터와의 차별화 지점이 궁금하다고 하셨는데요 시두 캐릭터의 다른 지점과 여신 강림의 이수호만의 매력은 무엇인가요? 또 수호 캐릭터를 위해서 좀 내적으로 노력한 부분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거든요. 네, 어, 단면적으로 봤을 때는 경석이도 그렇고 수호도 그렇고 어, 비슷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일단 두 캐릭터의 서사 자체가 너무 다르고 음. 수호가 좀더 활동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운동도 좋아하고 운동으로 스트레스 같은 걸 풀기도 하고 해서 그런 부분을 좀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수호를 좀더잘 표현하기 위해서 뭐 감독님이랑도 그렇고 이런저런 얘기도 많이 했던 것 같고 외적으로는 그래서 실제로 운동도 열심히 하고 주짓수나 농구 같은 부분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내적으로는 음 수호의 서사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잠들기도 하고 하면서 수호를 좀 준비했던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또 기자를 여러 개 찾아 보다 보니까 감독님 네. 하고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혹시 감독님 하고 이렇게 캐릭터를 구축해 나가시면서 뭐좀 도움을 받은 조언 같은 게 있으자 있다면 어떤 게좀 있으실까요 음 들어가기 전에 정말 많은 얘기도 나누고 따로 리딩도 만나서 많이 했었고 작가님 이랑도 얘기도 많이 했었고 한데 아까 제가 얘기했던 <웃음> 감독님께서 수호 잠들기 전 30분 동안 <웃음> 30분 동안 어떤 걸 생각하시는 거좀 디테일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이게 이거는 스포가 될수 있는데 오, 수호가 네네. 가진 정말 남모를 아픈 아픔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하고 잠들어 보는 건 어때? 라고 먼저 조언을 해주셨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실천을 해봤던 것 같습니다. 어, 자기 30분 전에 양치가 아니라 수호에 양치도 하고요. <웃음> 양치도 양치하면서. 하고? 양치를 하면서 수호의 이런 어떤 서사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려고 좀 생각을 많이 하셨다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자 이어서요 황인엽 배우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동화 유지혜 기자님께서 여신 강림으로 첫 주연을 맡은 소감과 배우로서 자신만의 강점은 무엇이라 생각하시는지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첫 주연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우, 아니 배우분들끼리 엄청 친하신 것 같아요. 제가 포토 타임 가질 때도 케미가 진짜 너무 남달라가지고 막 웃고 막 하시면서 너무 케미가 너무 좋은 거예요. 오, 바로 이 박스로 뭐 했거든요. <웃음> 네, 일단 소감과 함께 네 배우로서의 본인만의 강점 한번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사실 강점이라고 생각한 적이 전혀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어. 많은 분들께서 종종 저한테 목소리가 좋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소감은 좀 어떠세요? 첫주연자이신데 음, 너무너무 행복하게 촬영하고 있고요. 옆에 있는 많은 또 배우분들이랑 또 감독님과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꿈만 같고 행복합니다. 네. 네. 아우 정말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니 진짜 본인이 본인의 강점을 너무 잘 알고 계신 것 같은 게뭐 비주얼이나 연기력은 당연한 거고요. 이 중저음의 이 보이스가 이게 약간 사람을 빠져들게 하네요. 인터뷰인데도 제가 이렇게 넋놓고 지금 봤거든요. 감사합니다. 어우네또한번 들려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네, 황인엽 씨 우리 황인엽 배우님의 첫 주연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박유나 배우님께. 스포츠동화 유지혜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스카이캐슬 차세리 호텔 델루나 의 이미라 등 강렬한 캐릭터들로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 오셨는데 이번 여신 강림에서는 강수진 이라는 캐릭터를 통해 어떤 매력을 기대하면 좋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일단은 강수진 이라는 캐릭터가 원, 웹툰과는 되게 다른 캐릭터로 바뀌었거든요 오. 그래서 그걸 되게 기대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수진이라는 캐릭터가 또 시크하고 또 사람들에게 팩풍을 날리는 그런 사이다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더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뭐 전작들에서도 정말 역대급 캐릭터 보여주셨는데요 이번 드라마를 통해서도 그런 캐릭터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웹툰하고 좀 비교하는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감독님께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스포츠 투데이 김나영 기자님께서 주신 질문입니다 여신강림의 드라마화 소식이 전해지면서 캐스팅에 대한 관심도와 기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각 배우의 캐스팅 이유 말씀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우 이제 배우분들이 눈을 반짝이면서 감독님을 쳐다보시는데요 감독님 말씀 잘 하셔야 될것 같아요 마스크가 막 벌렁벌렁 하고 계신데 네 근데 뭐 어, 캐스팅은 뭐감독분이 아니라 아마 이 웹툰을 사랑해주셨던 어떤 그 팬분들도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었던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래도 그 원작이 사랑을 받았던 어떤 이유 중에 그 그림체라든지 캐릭터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 어떤 캐스팅 할때그 부분을 굉장히 좀 고려했던 것같고요어 그런 면에서 뭐 주경이나 수호나 서준이나 뭐 수진이 이런 친구들이 어 어떤 연기적인 밸런스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성적인 지점들이 어이 웹툰의 어떤 그림체와 잘 어우러질 것 같다는 생각을 했, 했어요 그래서 네. 캐스팅을 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렇게 둥글둥글하게 말씀 너무너무 잘해주셨습니다 어, 비주얼뿐만이 아니라 연기력으로도 상당히 밸런스가 좋았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우리 감독님의 캐릭터 이제는 캐스팅 비하인드를 들었으니까 우리 배우분들의 이야기도 안들어올 수가 없어요 네 MBN 스타 이남경 기자님 스포츠 투데이 김나연 기자님께서 질문 주셨습니다 네분 모두 웹툰을 읽어 보셨는지 또 웹툰이 각 캐릭터 에석 어떤 도움을 줬는지와 함께 각자 생각하기에 자기의 캐릭터는 싱크로율이 얼마 정도 될것 같은지 정확한 숫자로 이야기해 주시길 바라고요. 네분 중에 가장 싱크로율이 높다고 생각하는 한 분도 뽑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인을 뽑으셔도 돼요. 자기 PR 시대니까요. 자 그러면 어려운 질문인데 우리 문가영 배우님께서 먼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네 우선적으로는 네 저도 웹툰을 보고 있었고요. 어, 그리고 먼저 가장 쉬운 질문부터 싱크로율이 가장 잘 맞는 배우를 꼽으라면 저희 수호군이 되게 네네, 네, 네. 이유도 함께 들어 볼게요. 어, 뭐 사실 길게 말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과 생각이 비슷합니다. 저도 이 그림체가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해서 을 어, 싱크로율이 가장 높지 않나 싶고 어, 제가 생각하는 주경이와의 싱크로율은 50% 아니 저희보다 정도? 너무 수치가 낮은 것 같은데 왜 50%밖에 안 주시는 거죠? 어, 저는 이제 원작을 보면서 아무래도 주경이를 소화해야 되다 보니까 어, 저는 이제 약간 주경이를 제가 해석하는 주경이를 함께 첨가해서 연기할 때도 이제 원래 원작에서 있는 주경이 그리고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주경의 모습과 좀 제가 표현하고 싶은 주경의 모습들을 좀 많이 투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50대 50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50대 50이 합쳐져서 방송이 마무리될 때쯤에는 높은 시청률과 함께 100%의 싱크를 본인입으로 이야기할 수 있기를 제가 또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아그 다음으로는 웹툰에서 이 캐릭터 해석을 하실 때 어떤 도움을 좀 받으셨는지 그 질문도 함께 어, 드렸거든요. 이게 사실 부담이 되긴 하더라고요. 원작 자체가 많은 분들의 관심을 가져주시고 인기가 많다 보니까 근데 사실 그 중에서 그래도 제가 할수 있는 거는 아까 잠깐 말했던 것처럼 많은, 부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주경이의 모습과 약간 저만이 할수 있는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을 잘 녹여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원작을 보고 있다가도 오히려 대본에 집중해서 대본 속에 있는 주경이의 역할과 상황들을 잘 집중해서 표현하려고 했습니다. 웹툰을 뛰어넘는 사랑스러운 주경이 또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우리 차원우 배우님께서 네 웹툰을 읽으셨는지 웹툰을 통해서 캐릭터 해석을 할때 어떤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또 싱크로율에 대한 얘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어, 웹툰에 대한 부분은 잘 알고 있었구요 그리고 어 드라마를 하면서는 잘은못 봤던 것 같은데 흘러가는 내용이나 캐릭터에 대한 부분은 알고 있긴 했는데 어쨌든 수호라는 캐릭터를 제가 맡게 되었을 때어 원작 웹툰이 있다는 점이 어 누나 말처럼 좀 부담이라면 부담이 됐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어 좋은 점이라고 했던 거면 좀 연상이 됐던 것 같아요. 사실은 대본을 보거나 했을 때 항상 어 그려지지 않는 거를 상상을 해가면서 만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잖아요. 근데 어쨌든 수호라는 친구가 딱 떠올라 떠오르는 그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수호를 하면서 좀더 그려가기에 좀더 편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또 수호 캐릭터랑 뭐또 가영 배우 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좀 시크로리 굉장히 높으시잖아요 본인을 그린 듯한 그죠 <웃음> <웃음> 숙수 이렇게 숙수 이렇게 달아주세요. <웃음> 자 다음으로 싱크로율 얘기 들어볼게요. 본인의 싱크로율 점점몇점 주고 싶으신지랑 여기 네분 중에서 어떤 분이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것 같은지까지 한번 들어볼게요. 네, 어... 저는 저희 네명다 싱크로율 99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아야 한 분만 뽑아달라고 여기 쪽 적혀있거든요. 한 분만 이렇게. 저희 네 명이 하나입니다. <웃음> 아 그렇게 얘기하면 돼. 알겠습니다. 네 분이 하나다. 네. 싱크로율 99%다. 네. 1%는 어디 갔나요? 1%는 이제 드라마 이제 끝나할 때까지 만들어갈 겁니다. <웃음> 영혼을 이렇게 날려주시네요. 네, 나중에 써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너무 좋네요. 네, 아주 선명한 대답이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황인엽 배우님. 네, 웹툰을 통해서 캐릭터 해석에 도움을 받은 부분이나 그리고 싱크로율 관련된 부분 말씀 부탁드릴게요. 음. 앞서 얘기해 주신 부분들처럼 저도 웹툰을 정말 좋아했고요. 지금도 계속 챙겨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어떻게 어 하면 그 여신 강림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한테 어 서준을 어떻게 더 풍부하게 보여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더 꼼꼼히 분석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확실히 웹툰이 도움이 많이 됐네요. 네, 뭐... 외적인 부분이나 또 내적인 부분까지 조금씩 더 봤던 것도 한 번씩 더 보면서 네 그렇게 채워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싱크로율 점수 몇점 정도 되실까요? 어솔직하 이건 솔직하게. 저도 옆에 있는 가영 씨랑 같이 50%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어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50%라면 어, 앞으로 저희 여신강림을 봐주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어, 나머지 50%를 채워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웃음> 시청자분들과 함께 채워나가겠다. 네. 마지막에 대답해 주실 우리 박인아 배우님 <웃음> 대답이 점점 어려워질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그럼 본인이 생각하기에 우리 내네 배우들 중에서 가장 싱크로율이 높은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근데 이미 촬영장에 가면 어, 본명보다는 그 역할의 이름부터 떠올릴 정도로 너무나 뛰어난싱크로를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어, 뭐 누구 하나 꼽을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럼 똑같이 99점으로 갈까요? 저는 100. <웃음> 그럼 100점으로 가시죠. 네, 저는 100%로 하겠습니다. 네, 기자님들 적어 주세요. 메인 타이틀에 싱크로를 100점이다. 네명 모두가 100점이다라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우리 박이나 배우님은 네, 웹툰을 통해서 캐릭터 해석에 도움을 받으셨는지 그리고 싱크로율에 대한 질문도 답변 부탁드릴게요. 일단 저도 이 웹툰을 너무 재밌게 보고 있고요. 지금도 계속 보고 있어요. 근데 강수진이 캐릭터가 초반에만 나오고 이렇게 없는 캐릭터라서 저는 웹툰보다는 웹툰은 흐름을 맞고 저는 일단 대본을 보면서 더 열심히 캐릭터 해석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또 감독님이 옆에서 많이 말씀해 주셔가지고 좀더 강수진이라는 캐릭터를 더 연기 잘할수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이 옆에서 어떤 말씀을 좀 해주셨나요? 그냥 매화마다 강수진의 그 심정, 심정 변화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수진이는 이런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고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셔서 되게 큰 도움이 됐습니다 와네또 감독님 칭찬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딱 멋있게 딱 이렇게 <웃음> 해주시는데 그럼 싱크로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 제 싱크로율은 네. 한40 40점이요. 네. 왜요? 뭔가 높게 말하면 안될것 같고 또 낮게 말하면 <웃음> 안될것 같아서 겸손하게 40점 가겠다. 네. 그러면은 가장 가장으로 뽑는 싱크로율의 배우는 누구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가영 언니라고 생각해요. 진짜 이거 했을 때도 누가 할까 진짜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근데 가영 언니가 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너무 잘 맞는다 이 생각했었어요. 여러분들 이 인터뷰에서도 이 케미 보이시죠? 사실 그죠? 인터뷰에서 이 서로 이렇게 칭찬하고 이런 게 사실 쉽지가 않은데 막 여기서 칭찬 릴레이가 내 네,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가영 배우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 그럼요, 윤아도 <웃음> 싱크로율이 아우 백점이죠, 백점. 윤아밖에 없어요. 네, 사랑해요. <웃음> <웃음> 네 좋습니다. 자, 네 배우분들 답변 들으니까요. 여신강님 더더욱 기대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 감독님, 자 마무리 예쁘게 마무리 해주셔야 될것 같아요.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배우분들의 싱크로율은 어떤가요?라고 오센의 박수영 기자님께서 여쭤보셨습니다. 어떠실까요? 어 웹툰하고 드라마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웹툰에 웹툰만 보, 놓고 봤을 때 싱크로율이 가장 높은 거는 뭐 누구와 봐도 수호군이 아닐까 싶긴 해요 은우씨인데 어 제가 이제 드라마를 작가님과 개발하고 만들면서 거기에 녹여져 있는 어떤 그 처해져 있는 환경들 캐릭터들 별로 이렇게 좀 이렇게 디테일 고민했을 때 가장 그잘 맞는 배우는 이네 사람 다 싱크로율이 99가 아닌가 네. 생각을 합니다 감독님 1%는 여러분께 맡기겠다 네, 1%는 은우 군처럼 예. 드라마 끝날 때쯤에 저희가 채워 채워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웃음> 네 그러면 이제는